안녕하세요 아펠입니다. 오늘은 딸기수세미 한번 떠보려고 해요. 오늘은 특별하게 도안을 준비했어요. 이거 스마일러브 무한, 무료 도안이거든요. 무료 도안인데 사이트 가시면 무료 도안 그 페이지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음, 오늘 제가 도안을 준비해서 요걸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떠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요. 도안 딸기수세미 요거 하나 보는 법만 음, 정확히 알아도 정말 코바늘 뜨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딸기쌤은 정말 한 번만 뜬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근데 이제 영상은 이제야 준비를 했고요. 원래는 어, 이거는 목도리 뜨개 실이에요. 이건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뜨고 있는 건데 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실은 요거 썼어요. 같은 사이트에 요거 수세미실 있어서 썼는데 오 되게 부드러워요. <웃음> 썼는데 음 한번 볼게요. 왜 제가 영상을 모사용으로밖에 뭐 찍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아자실 꺼내 쓰실 때요. 저 라벨 제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안에서 꺼내서 쓰시면 굴러다니지 않아서 되게 편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 잘 보이지가 않아 얘가 날개사라 그냥 일반 아크릴 사면 좀 나아 어, 이렇게 괜찮았겠죠 근데 얘는 날개사라 코가 잘 보이지 않아요 특히 짙은 색은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 다음이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뜨면 저는 감을 알고서 뜨는데 여러분들은 영상에서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 이게 영상을 어, 날개사가 아니고 모사용으로 뭐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도안 한번 볼게요 어떻게 는지 도안 한번 볼 건데 아, 필요한 재료 우선 필요한 재료 좀 봐야 되겠다 배색실 필요해요 초록색실하고 빨간색실 그리고 코바늘 가위 돗바늘 그 다음에 마킹할 수 있는 5핀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음, 우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시작은 사슬코 26코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코바늘 도안에서 사슬뜨기는 이렇게 동글동글 무늬예요. 동글동글 무늬거든요. 동글동글 무늬 사슬뜨기를 26코 해준 다음에 빼뜨기. 빼뜨기는 이 까만색이에요. 조그만 까만색 있죠? 요거거든요요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래요.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게요. 우선 어, 사슬뜨기 만들어주기 전에 시작코를 만들어줘야 돼요. 시작코 만드실 들만 때는 긴쪽 실을 위로 올립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안에다 넣어서 긴 실을 잡아가지고 오세요. 이때 반대편 손으로 긴 쪽과 짧은 쪽을 같이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잡아당겨요. 그럼 이렇게 고리가 생기게 되고요. 코바늘을 걸어줄게요. 저는 7호 걸었어요. 소, 이제 실을 잡을 거예요. 실 잡으실 때는요. 새끼손가락에 실을 돌려서 앞으로 가져옵니다.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26코 해야 되겠죠. 사슬뜨기 할 때는 요 실을 기준으로 바늘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실을 감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리 안으로 통과 이렇게 하면 한 코가 만들어져요. 사슬뜨기 한코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사슬뜨기 하실 때실 잡은 손이 바늘과 가까워야 사슬뜨기가 더 편해져요. 여섯 코, 일곱 코, 여덟 코, 아홉. 2 다, 스물 여섯. 스코다 떠졌어요.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1 2 코를 세워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두 코 여기네요. 여긴데 이제 열두 번째 코와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 1 2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요. 실이 두개 걸렸을 때한 번에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로 한번 연결하고 이렇게 고리 개가 하나가 생겼죠?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에 사슬뜨기 한 마지막 코와 첫 번째 코죠? 마지막 코가 아니고 첫 번째 코와 연결합니다. 바늘 두개 넣고 한 번에 빼뜨기 고리 두 개가 생겼어요. 이쪽 부분은 딸기에 손잡이가 될 거고요. 여기 부분은 과육부분을 뜰 거예요. 이제 다시 도안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도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일단 뜰 거예요. 일단 뜰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둥코를 이렇게 보시면 기둥코를 한코를 세워주래요. 사슬코로 세워준 다음에 XXX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짧은뜨기예요. 짧은뜨기를 총 처음에 사슬뜨기 한 곳마다 이렇게 넣어주래요. 14개를 14개 넣어줄게요. 기둥코를 한곳 세우래요. 기둥코 사슬뜨기로 한곳 세웠어요. 한데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처음 뜨시는 분들이 사슬코 세운거 하고 나중에 동그랗게 연결할 때 기둥코 세운 곳을잘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오핀을 이용해서 기둥코 세운 곳을 표시를 해놓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러면 은 정말 초보분들도 기둥코 세운 것하고 어, 이거를 헷갈리지 않거든요 이제 짧은뜨기 14코에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슬이 보이죠? 저희 사슬 했잖아요. 그쵸? 요 사슬 하나하나 하나 하나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짧은뜨기 하면서 요 꼬리실도 같이 잡아가지고 뜰 거예요. 짧은뜨기는 어떻게 하냐면 사슬 하나, 사슬, 첫 번째 사슬입니다. 요 아이가 되겠죠? 바늘을 넣습니다. 사슬 하나로 바늘 넣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실을 끌고 와주세요. 바늘에 두 개의 실이 걸렸을 때 실을 감아서 한 번에 떠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음 사슬, 여기가 되겠네요. 그쵸? 바늘 다시 넣습니다. 바늘 다시 넣고 실을 끌어와서 두 개가 걸렸을 때한 번에 떠주기. 다음 사슬에도 떠볼게요. 한 번에 떠주기. 다음 사슬에도 짧은뜨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총 14개 해줄게요. 여기까지 다 뜨고 만나요. 짧은뜨기 14코를 다 해주었어요. 한번 세어볼게요. 하늘 잠깐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 다 해줬어요. 다시 바늘 넣고요. 저희기둥고 세운 곳에 이렇게 5핀으로 마킹해놨잖아요.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빼뜨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이것에 뒤로 해서 마킹 이렇게 해놨죠?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 줍니다. 바늘 넣어서 한 번에 빼주기, 빼뜨기로 연결했어요. 마킹한 오펜은 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2라고 써있는 이 부분 뜰 거거든요. 이 부분 뜰 건데 기둥코를 두 코를 세워주래요. 한코두 코를 세워준 다음에 요 기호 보이시나요? 기둥코 옆에 이렇게 T자로 됐죠? 흰 T자 모양인데 이건 긴뜨기예요. 긴뜨기를 하나를 해주래요. 이렇게 하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 나왔네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어, 긴뜨기 두코 방울뜨기라고 하는데, 그냥 방울뜨기라고 할게요. 방울뜨기를 하나 해주래요. 그런 다음에 또 사슬뜨기 하고, 방울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고, 방울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고, 아, 어, 방울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디다 하라고 하냐면요. 여기 짧은뜨기 한곳 있죠? 거기다가 방울뜨기를 하래요. 방울뜨기를 해주고 방울뜨기와 방울뜨기 사이에는 사슬뜨기를 해주고 이렇게 한번 떠보겠습니다. 우선 음, 기둥코 두코를 세워야 되겠죠. 기둥코 두코를 세워줄게요. 사슬뜨기로 기둥코 두코를 한코 두코 세워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핀으로 두번째 기둥코에 마킹을 해줄거예요 이렇게 마킹을 해줬어요. 해준 다음에 긴뜨기를 하나 해주래요.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첫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 넣습니다. 첫번째 짧은뜨기 한 곳은 여기에. 여기 딱 보이네요. 그쵸?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나와요. 바늘에 바늘에 3개의 실이 걸렸을 때한 번에 쭉 빼기 이게 긴뜨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하라고 도안에서 나와 있어요, 그쵸? 사슬뜨기 하나 하래요. 사슬뜨기 하나 했어요. 사슬뜨기 하나 한 다음에, 다음 짧은뜨기 한 곳에, 요 다음 코가 되겠죠? 다음 코에다가 방울뜨기를 또 하나 해주래요. 방울뜨기는 어떻게 하냐면, 바늘에다 실을 감아요. 홈에다 넣을게요. 실을 잡아서 끌고 나오세요. 세개 실이 걸렸네요. 다시 실을 감아요. 다시 아까 좀 전에 넣었던 홈에다 다시 넣어요. 실을 또 끌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의 실이 걸렸어요. 이거를 한 번에 쭉 빼주세요.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방울뜨기 하고 나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래요.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울뜨기 하나 해줘야 되겠죠. 어디?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해줍니다. 해볼게요. 실 감아서 홈에다 넣고 뺍니다 다시 실 감아서 좀 전에 넣었던 홈에다 다시 넣고 다시 뺍니다 다섯 개의 실이 걸렸을 때한 번에 쭉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할게요 동글동글 동글 사슬무늬가 생기게 됐, 생기고 있어요 그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습니다 다음 홈에다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쵸 홈에다 넣고 빼고 실 감아서 다시 넣고 빼고 다섯 개의 실이 걸렸을 때한 번에 쭉 빼기 그런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 감아서 넣고 빼고 다시 실 감아서 좀 전에 넣었던데 다시 넣고 뺍니다. 다섯 개가 걸렸을 때한 번에 쭉 빼기 그런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음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둥코 듣고 세우고 긴뜨기 하나한 것도 하나의 방울로 쳐요. 방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떴는데 이렇게 총 동글동글 동글 방울이 14개가 생기거든요. 마지막까지 다 뜨고 만나요. 방울뜨기를 14개를 모두 다 해주었어요. 기둥코 세워주고 긴뜨기 하나 한 것도 하나의 방울을 치고 요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총 14개의 방울을 다 떠줬습니다. 바을 다시 놓고요. 어, 저는 사슬뜨기 하나 한개 풀려서 다시 해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해주고 그런 다음에 기둥코 두코 세워준 저희 오 핀으로 막히한 요 부분하고 연결을 빼뜨기로 해서 동그랗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 배색을 이제 바꿔줄 겁니다. 배색을 해줄 건데 실을 바꿔줄게요. 이 부분에서 이제 배식실로 실을 바꿔줄건데 처음 저희 시작코 만들 때 했던 것처럼 고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고리 하나 만들어서 옆에다 둘게요. 옆에다 두고 실 다시 잡고 기둥코 두코 세워준 곳과 빼뜨기로 연결 실을 끌고 나오는데 바늘에 두 개의 실이 걸렸을 때 초록색 실이 아닌 빨간색 실을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 떠주기. 빼주기. 떠주는 게 아니죠. 빼주는 거죠. 빼주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초록색 실에서 빨간색 실로 바뀌었어요. 초록색 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초록색 실, 빨간색 실 길이만큼 잘라줄게요. 잘라주고요. 옆에다 초록색 실은 이제 두고 저희 처음에 꼬리실 뜬거 꼬리실 있죠 첫 번째 꼬리실 잡아서 떴잖아요 어, 걔도 지저분해요 잘라줄게요 잘라주었어요 잘라주고 이제 딸기의 과육 부분을 뜰 거예요 딸기의 과육 부분 뜰 건데 여기서 한번 도안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떻게 뜨는지 도안 세번째 단입니다. 세번째 단인데요. 여기서는 기둥코를 한코, 두코, 세코를 세워주래요. 세코를 세워주고 기둥코 세운 곳에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개를 여기다 넣어주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방울뜨기와 방울뜨기 한 곳마다 한길긴뜨기를 세개를 넣어주래요. 여기도 방울뜨기 한곳 세 사이에 기지, 지금 한겹긴뜨기가 3개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 같이 한번 떠볼게요. 기둥코를 1코 2코 3코 사슬코로 세워줍니다. 사슬코로 세워주고요. 아, 이거를 어, 꼬리실을 요거처럼 작고 끓기가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줄게요. 저는. 오 됐어요. 이제 좀좀 좀 낫네요. 제가 깨끗한 성격도 아니면서 이렇게. <웃음> 이럴때만 그래요. 이럴때만. <웃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마킹한거 뺄게요. 이제. 마킹한거 빼고. 기둥코 세코 세워줬는데, 아, 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기둥코에다가 마킹하고 시작해주세요. 세 번째 기둥코에다 마킹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한갠 긴뜨기를 두 개를 해주래요. 기둥코 세코 세우고 나서 도안에서 보시면 한갠 긴뜨기를 두 코, 두 개를 해주기로 했죠? 한갠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 기둥꽃 세운 밑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실을 끌고 나오세요. 그럼 바늘은 3개의 실이 걸렸어요. 그쵸? 3개의 실이 걸렸을 때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2개씩 빼고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2개씩만 빼줍니다. 이게 한길긴뜨기예요. 한길긴뜨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 감아서 좀 전에 너던 홈에다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한길 빗뚝 두 개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넣고 실을 끌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바늘엔 두 개의 실이 걸리게 되죠? 바늘에, 코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씩 빼주기.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방울 방울 방울 사이에다가 한개 긴뜨기를 세 개씩 넣어주래요. 여기 여기 여기 모두 세 개씩 넣어줘야 돼요. 세 개씩 넣어줄게요. 바늘 넣고 빼고 세개 걸렸을 때두 개씩 두 개씩 하나 바늘 넣어주고 두 개씩 두 개씩 다시. 2개씩 두 2개씩 두 다시 여기다가 또 하나 어, 한길길뜨기세개 해줘야 되겠죠? 하나 둘셋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떠주었어요. 세워볼게요. 기둥코 세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두개한 것도 하나의 삼각형 무늬가 돼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넷 총 14개의 삼각형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선 너무 잘 보이죠. 하나 둘셋세 번째 기둥코가 요 아이가 되겠네요. 바늘 넣어주고요. 이뜨기로 연결해줍니다. 도안 다시 한번 볼까요? 도안 네 번째 단이 되겠네요. 네 번째 단에서는 하나 둘셋세개 기둥코를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두 개를 같이 해주고 요 사이 밑에 단에 삼각형 무늬 있죠? 삼각형 무늬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 가운데마다 한개긴뜨기를세 개씩 무늬를 또 넣어줘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인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가 되고요.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두, 한 개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요 줄어드는 부분이 지금 네 번째 단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요 부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 같이 할 건데 아 다시 다시. 오 죄송해요. 요 부분 같이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저희가 요 마무리 한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다 지금 빼뜨기를 마무리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빼뜨기로 앞에 코까지 오래요.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하면서 코를 줄여가는 거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안 드릴 뻔했네. 음... 바늘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바늘을 여기까지 보낼 거래요. 같이 어떻게? 빼뜨기로. 홈, 앞에 홈에다가 바늘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실을 감아서 빼주기. 다시 앞에 홈에다가 바늘 넣어주고 실을 감아서 빼주기. 다시 앞에 홈에다가 바늘을 넣어주고 실을 감아서 빼주기.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바늘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쵸? 그래서 다시 기둥코로한 코, 두 코, 세코 세워줍니다. 세코 세워준 다음에 한개 긴뜨기를 두 개를 해줘요 한겹긴뜨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바늘 감아서 바늘에 실 감아서 두번에 빼주기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쵸? 요 무늬 무늬 무늬 사이마다 한겹긴뜨기를 또세 개씩 해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여섯 개의 삼각형 무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홈 하나를 건너뛰고 다음 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씩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늬를 단마다 두 단씩 사라지게, 두 개씩 사라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개씩 해줍니다. 그럼 뒤에도 여섯 개 무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하마를 건너 떴더니 콘 호마나가 생겼어요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삼각형 모양을 떠줬어요 그리고 나서 호마나를 건너 뜰 거예요 그랬더니 기둥코 세운 것과 나와요 첫 번째 기둥코, 두 번째 기둥코, 세 번째 기둥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접히기 시작했어요 딸기 모양이 이제 대충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도안을 한번 볼게요. 도안이 이제부터 반복이 되는데 그래도 다시 도안 한번 볼게요. 도안 한번 보면 이제 여기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바늘을 여기다 빼왔어요. 그 다음에 기둥코를 세워줘요.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주고 무늬무늬마다 한길긴뜨기를 세 개씩 해줘요.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로 도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 일곱 개 무늬가 생기고 여섯 개 무늬가 생겼죠. 이제 여기에 다섯 개 무늬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늬를 줄여가는 거거든요. 요 다섯 개 여기 요 부분 다섯 번째 단이죠. 다섯 번째 단만 하고서 무늬 줄이는 건 반복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뜨고 마지막에 코 마무리하는 법에서 만날게요. 다섯 번째 단 떠보겠습니다. 잡아주고 여기 있는 바늘을 여기까지 보내래요. 어떻게 했죠? 맞아요. 빼뜨기로 보내면 되죠? 빼뜨기로 앞에 홈에다 바늘 넣어주고 다시 앞에, 앞에 홈에다 바늘 넣어주고 해줄게 앞에 홈에다 바늘 넣어주고 해줄게 여기다가 바늘 넣어주고 빼주기 여기 있는 바늘을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기둥구를 세 세워줍니다. 세코를 세워줬어요. 그런 다음에 한개 긴뜨기를 두 개를 기둥구 세운 곳에 해줘요.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삼각형 모양을 한 개씩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무늬는 한길긴뜨기 3개를 모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3개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삼각형 무늬가 만들어주고, 큰 홈이 나왔어요. 건너뛴 그 음이죠. 여기 건너뛰고, 이 다음 홈에다가 또세 개를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이렇게 했더니 홈 하나 건너뛰고 하나 뚫셋넷 다섯개 다섯개 삼각형 모니를 떠줬더니 홈 하나가 또 나오네요 기둥코 세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세번째 기둥코에다가 세뜨기로 연결 총 다섯개까지 떴어요 이 다음에 오, 이런 삼각형 모양이 한 면에 두개 남을 때까지 이웃님들이 한번 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 마무리하는 거에서 만나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이 두개 남을 때까지 다떠 주었어요. 이제 이제 하나 남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바늘 앞쪽으로 옮기고 앞쪽으로. 두 코를 한 코, 두 코, 세코 세워주고 두개 넣어야 되겠죠? 음. 딸기 돌려줄게요. 이 음. 가운데다가 또. 다시 딸기를 돌려줍니다 기둥코 안고 두 코, 세 코, 세코 세운 곳과 연결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 지을 정도 실을 남기고 잘라줍니다. 바늘도 빼고요 고리 안으로 손을 넣어서 꼬리줄을한번더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돗바늘 필요해요. 돗바늘로 이렇게 해서 딸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모양은 좀 이렇게 잡아주시는게 좋겠죠 만들고 나서